오늘은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날이다 아버지는 외양선원이라 집에 별로 없기 때문에 돌아올 때가 아주 기다려진다 싱글벙글 웃는 아버지를 오랜만에 보면 나도 남동생도 함께 싱글벙글 웃게 된다 어머니도 매우 즐거운 표정이고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식탁에도 맛좋은 음식이 가득하다 휴가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나와 남동생을 번갈아 포옹해 주셨다 동생 잘 돌보고 엄마도 잘 도와주고 알았지 아들? <웃음>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 아들 너만 믿고 간다 야 아들 좀더 크면 그때 다시 보자꾸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또 여행을 떠나셨다. 나나 남동생도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주 기다려진다. 그런데 얼마 후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가 탄 배가 가라앉아서 아버지는 두번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버지... 아... 아버지... 시가 없는 동안만 하면서 계속 참아왔는데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여름방학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나와 남동생은 아마도 더 이상 가을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